제발 나와라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오늘은 2021년을 보내면서 커스 e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믿고보는 야매 m n 코스트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신 내용도 있을 거고요 못보신 내용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보긴 봤는데 처음 보는 내용들도 있으시겠죠 국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있어서 빵과 국수를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스코 지나가는 길목에 이런게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동행 해줘야죠 즐거운 동행이라는데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게누무스키가 먼저 침발라옵습니다아 이런 게누스키 국수로 머리통 한대 맞고 싶은거지 전체 4인분 중 2인분을 삶마봤고요 소스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게누스키가침발라온 부분 잘 찾아서 싹싹 씻어야 됩니다 들깨향이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 우리 집 게누무스키 지금 보니까 들깨처럼 생겼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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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 계신 요리법들은 짧게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눈치 빠른 분들 저거 어디까지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저 집게 눈여겨보시는 분들 있었죠? 호스트코에 있습니다. 독일 직수입이고요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대형 감자칼과 집게 브랜드는 트라이앵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감자칼하면 트라이앵글 그리고 수술용 쪽집게인가요? 증가도사? 메스? 아이 깜짝이야 세 가지가 엄청 싸게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사실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시간을 이빨과 이빨 사이에 끼는 음식물 제거에 이워터픽이 되게 좋아요. 워터픽 그럼 저는 굉장히 이거 오래전부터 썼었는데 요즘은 또 그게 고장 나서 한참 안 썼는데 오늘 더 구성이 굉장히 좋네요. 구성이 이렇게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를 주고 그리고 이 치관. 과 네, 이 제품은 정말 모든 가정에서 써야 하는 제품입니다. 저 역시 이 제품을 사용한 지한 30년은 된것 같은데요. 미국 치과협회가 적극 권장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잇몸건강 약 드시지 마시고요. 이것으로 잇몸건강 지키셔야 합니다. 저 가격이 14만 6천 9백원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물총을 쏴서 치간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빼는 방식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두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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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인 솜이 아니야 그냥 써보면 한국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이거 따라온 거 내가 모르겠어 자주에서 파는 이거하고 이거는 두께 차이가 두배 이상 나는 것 같아 no? 화장솜으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 한번 사면 은몇 년을 잊어버리고 쓸 수가 있어 이 화장솜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두 개만 있으면 아주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매일 하고 다니는 마스크 속에 놓고 다니는 마스크 가드 인데요 이렇게 하고 우리 딸을 만나러 갑니다 아우, 아. 거봐요 제가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아, 왜 그래.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움 맛보시려면 구매하셔야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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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알아서인지 코스코에서는 저에게 돈을 쓰게 합니다. 이건 강아지용 장난감인데요. 강아지용 장난감도 코스트코답게 만들었습니다. 오우. 장난감을 주면 아주 난리가 나죠 아이고 시끄럽게 해서 밤새도록 저래요 저거. 아우 저건 매초든지 해야지. 아이 추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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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영상에서도 이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하겐다즈를 이겨 먹는 커클랜드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워낙 인기가 높아서 구매가 어렵다는 것만 빼면 99점짜리 아이스크림입니다. 하겐다즈 좋아하시는 분은 꼭 클릭하세요. 이게 2만 원이 된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9970원이니까 아, 70원이에요. 여기 70원이라는 거는 다시는 이 제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땡 처리하는 물건이에요 코스트코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자주 이용하지만 코스트코에 숨겨진 비밀을 잘 모르고 일반 마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 철저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세일 제품을 사고 싶을 적에 보면 우리 눈으로도 그냥 확인하게 해주죠 여기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할인 행사 하는 거는요 딱 일주일만 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주간에 이걸 사셔야 돼요 다음 주간에 오시면은 요 물건 말고 또 다른 물건을 세일 코스트코 입구에 들어오면 먼저 자판에 누워있는 허접해 보이는 옷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쟤들이 누워있다고 해서 재고 상품이나 땡 처리하는 옷들이 절대 아닙니다 가을, 겨울에는 몽글레오나 카나다고스 버버리 같은 상품들도 들어옵니다. 이런 상품들은 해외 직구보다 싼 경우가 많으니까 난 저런 옷안 입어 하시는 분들도 자존심 죽이시고 잘 들여다보면 그날 돈 벌어가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32가 맞을까? 31이 맞을까? 막 혼란이 오잖아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두개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다음에 바꿔줍니까. 바꿔준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코스트코는 환불해줍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하다못해 입던 옷도 환불해줍니다. 옷뿐만 아니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언제든지 환불해줍니다. 영수증 없이 와도 저도 바꿔주더라고요. 세상 1년 되는 건데 바꿔줘 이거 괜찮은 마트예요. 진짜로 국내 백화점이나 마트와는 너무 다른 시스템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환불해줍니다. 이것이 미국 코스트코의 최고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계속 꿀팁이 나올거예조좀더 기다려보세요. 코스트코의 회원이 되면 전세계 코스트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에 가면 숫자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코스트코의 가격표를 보면 몇천원 혹은 뒷자리가 90원으로 끝나는데 가끔은 70원으로 끝나는 가격표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여기 노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걸 공식적으로 커스코야라는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6,000원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어, 이 제품을 보시면 은요 여기는 별표가 있고 가격이 슬쩍 70원이라고 떨어져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이 제품은 아마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회사에서 떨어버리려고 비공식적으로 싸게 파는 거니까 요거는 사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부들께서는 최근 무쇠로 된 주방용품을 선호하시는데요. 특히 후라이팬의 경우 백화점을 둘러보면 무쇠로 된 유명 제품은 거의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에 로찌를 사시면 바로 이 가격입니다. 루찌는 캠핑용 제품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얼마라고요? 컬클랜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컬클랜드는 그 이마트의 노브랜드처럼 자체 생산하는 회사 거예요 커스코에서 생산하는 근데 사실 제품력이 약해서 컬클랜드가 거예요? 아니고 좋은 회사 물품을 컬클랜드라는 마크만 붙여가지고 팔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오시면 컬클랜드라고 써 있는 거는 어, 질도 굉장히 좋으면서 싸게 파는 제품들이거든요 같은 질에 어, 이름만 다른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칼라인 건전지 여기 지금 듀라셀이 40개예요 1.5V AA 40개인데 단가가 한개에 350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이름만 바꿔서 나왔다는 이 컬클랜드는 48개 8개가 더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컬클랜드는 코스트코가 세계적인 밴더들을 통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코스트코에서만 판매하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커클랜드 마크가 있다면 일단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허세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그 옆에 있는 좀더 비싼 브랜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음, 단풍 시럽이잖아요. 메이플 시럽. 네. 이 단맛이 음식을 굉장히 고급스럽게요 특히 소스 같은 거 만들 적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특별히 변화하지 않아요. 네 가지, 네 가지 과일이 들어가 있는 프랑스제 잼인데, 우리 오감독이 강추하네요. 정말 맛있는 거고, 세계 유명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잼 회사 거랍니다. 계절 상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꼬막 비빔밥. 저도 코스코 와서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오 감독이 이걸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대네요. 어, 막줄 서서 사 간대요. 오늘 웬일이 이게 남아 있지? 뜨겁게 해서 먹 막... 응. 차갑게? 그냥. 그냥? 그냥. 차게? 이게 내가 지방에 내려가서도 이걸 먹어봤어요. 응. 유명하다는데 응. 여기게 더 맛있어. 그리고 여기는요 도매상입니다. 어떤 물건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가지고 가면 둘 데도 없죠. 또 식품 같은 거는 너무 포장이 큰걸 사가지고 가면 썩어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는 포장이 너무 크고 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너무 오래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주변 마트에 가셔서 소량을 사시는 거 훨씬 이익이에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뭐꼭뭐 휴진이 뭐니 너무 엄청 대량인데 그게 또다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바로 가격 대비가 되시니까 비교해서 어, 사실 여기 누군 값이 어떤 건 굉장히 많이 저렴하거든요. 네. 1년에 몇 번만 와도 사실 그 회비는 빠집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커스커 회원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 회원권은 제가 미국을 가서 사용할 수 있고 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다 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어 회원권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외국에 가서 또관광코스로 한번 추천하는 곳입니다. 저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그제큐티브 카드 발음 정말 없어 보이죠? 원래 발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엑세키르 이그제키브 이그제키브 효쉽겠네이 카드는 회비가 가장 비싼 카드인데요. 대신 적립급을 매번 2%씩 돌려주는 카드입니다. 가끔 코스트코에 오시는 분들은 필요 없고요. 저처럼 코스트코를 노리터로 아는 분들은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100원. 우리 사위 사랑한 100원은 사줘야 되겠지? 키가 커서.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나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위 추울까봐 위출복 모양의 내일을 구매했습니다. 동생 사랑은 누나 아닌가? 씨... 지금 7피스에 11,990원이면 그러니까 12,000원이거든? 7피스에 12,000원이면 은 싼거지. 이게 디자인은 이뻐. 색깔이랑. 이것도 종류가, 요거 요거 종류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틀려. 양말은 베네톤과 나이키가 있는데요. 나이키는 아무래도 운동할 때 신거나 학생들이 많이 신는 양말이고요. 베네통은 발목마저도 포인트를 주고 싶어하는 저같은 패션 테러리스트 아니 아니 패셔니스트가 좋아하는 양말입니다. I just can't 할머니 그옷남자겁니다 음. 너가 너 사이즈. 이쁘다. 이뻐. 되게 느낌이 좋지? 부드럽고. 어, 어? 그리고 여기 스테치가 카라 스테치가 되게 이뻐. 429,900원? 어쩐지.. 야, 여기 이거, 이싼거파거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은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이를 해보겠습니다. 카스코에 가면 레몬을 엄청 많이 파는데 저걸 다 어찌 먹어 하면서 구매를 망설이는 분 많으시죠. 저와 야매주부는 한 달이 멀다고 레몬을 구매합니다. 여러분 레몬을 꼭 먹어야 된대요. 레몬은 식품이 아니라 거의 약품에 속하더라고요. 어디에 좋은지 우선 저는 권해드리는 게 일단 뱃속의 중성지방이 한 달이면 엄청 빠진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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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마실 때 레몬 반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참! 저 아침에 드실 적에는요. 찬물에다 드시지 마시고 뜨거운 물3컵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 온도의 물을 넣으시고 합쳐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순서는 찬물을 먼저 붓고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이거 얼마야? 5,900원 이케아 가지고 샀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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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니들이나 먹어 이런 개노무스키 야매주부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돌체구스터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요 돌체구스터는 요 모양입니다 펭귄모양의 네스카페 커피머신입니다 저희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사실 네스카페 영업전략은 저기계를 팔려는 목적이 아니죠 8만원 정도뿐이 안되는 커피머신을 팔 목적보다는 캡슐커피를 팔려는 목적이 더 크겠죠 전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아먹은 커피 머신 모르긴 몰라도 이네스카페 돌체구스토입니다 그러니 자존심 강한 스타벅스도 이 커피 머신에 호환되는 커피를 생산해서 숟가락 하나를 얹었습니다 스타벅스 회사에서도 네스카페에서 만든 돌체구스토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스타벅스에서도 만들고요 여기는 이게 베스트 모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다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돌체 구스터에 호환되는 캡슐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비싼 커피머신을 사다가 결국은 이 커피머신을 또들여놓게 됩니다 왜냐구요? 커피의 종류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고 커피의 진한 향과 크레마는 수백만원짜리 커피머신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시죠? 그냥 정보만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면 꼭 이렇게 사고 싶게 한단 말이지. 아유 막이야 악귀야 그냥. 3, 여러분 자동차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는 거 아시나요? 내부 공기순환 요 버튼 아시죠? 이거 약 3초간 누르면 자동차용 공기청정기가 작동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최신 기종에만 있다는 게 문제죠. 내일 한번 꼭 눌러보시죠. 내 차가 되나 안되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일이나 졸업식 때 먹던 짜장면입니다. 풀무원에서 진짜 사고 한번 쳤습니다. 이거 맛보면 동네 중국집 다시난갑니다 완전 불맛나는 옛날 짜장맛인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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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큼직큼직한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막 잘라야 돼. 먹으려면은 이제 저런 것도 집에서 과먹는다고 가스불 켜가면서 애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목소리> 우리가 미국 가면 꼭 사오는 식초가 있죠 코스트코에 나왔습니다 이제 들어온 것 같아. 한국에 안 들어왔어 엄청 유명한 식초인데 또 다른 용도가 있다네요 귀 아플 적에 의사선생님이 요거를 한 방울씩 귀에다 넣으라고 더라고 근데 괜찮아지더라고 내가 해보니 어, 한 방울을 살짝 넣으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 그렇게 아팠던 귀가 낫더라고 의사가 얘기해줬어 그캐나다에서 코스코의 애플사이다 비네거는 여러 번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보통 에사비라고 하는데 싸도 너무 쌉니다 오가닉 천연식초가 세 병에 11,290원입니다. 유리병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싼데 저걸 언제 먹어? 저거 다 먹었다가는 위장이 초장 되는 거 아니야? 식초는 노벨상을세번이나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소화 흡수를 도와 인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해서 상을 받았고요 두번째 식초는 우리 몸의 젖산을 빼고 콜레스테롤 지방 분해를 한다 해서 다이어트로 상을 받았습니다. 세번째 스트레스 해소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유튜브에서 떠도는 가짜 정보가 아니고요. 식초는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식품이라는 겁니다. 진짜 가짜는 뭔지 아세요? 마트에 가면 죄다 천연발효 식초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를 살짝 돌려보면 주정+ 주정이라고 써 있는 식초는 천연식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것들은 일단 천연발효 식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정만 기억해라 이게, 내가 주정하는 걸 보냐? 이 그리고 에사비 밑에 이렇게 부유물이 보이는데요. 이게 초모라고 해서 영어로는 마더라고 부릅니다. 에사비의 특징이자 좋은 천연 식초를 구별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식초로 세안하는 법, 식초로 코팩하는 법, 다이어트하는 법 엄청 많습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후에 식초를 소주잔 반컵에 나머지는 물을 타서 마시기도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우유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우유에 타서 마시는 거 이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캡처하시죠 세병에 11,2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 크로와상에 관해서 짧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 번 코스트코 크로와상이 최고다 라고 칭찬을 했잖아요 왜 맛있냐 여기 프랑스산 밀가루 버터라고 확실하게 써 있습니다 요 트레이더스는 어떻죠? 밀가루는 캐나다 미국 거기에 가공버터, 마가린 천연버터도 아니고 가공버터를 왜 넣은 거야 코스코에 갈때마다 사오는 치즈 생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저의 아침식사이죠 토마토에 바질페스토랑 발사믹 글레이즈 소스를 살짝 제가 좀 고급진 식사를 즐기거든요 또도전해봐 마이스. 우리 아시보는 거. 우리 아시 거. 우시보는 거. 우리 는마늘리 아시보는 거. 우리 아시보는 거. 우에아시는 마늘 기름도 첨는합니다 여러분 오일 파스타나 알리오 올리오 혹은 봉골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2인분인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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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으로 이야기하면 브로치나 머플러 정도 이제 굴소스입니다. 마지막 후추로 마무리합니다. 첫돌 숙주볶음 먹으려고 이제 이자카야 안가셔도 됩니다. 무농약 청도 미나리. 무농양이면 거머리 있는 거아니까 아직도 무농약과 유기농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무농약이라고 하니까 농약을 전혀 안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국가가 정해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한 농작물을 무농약이라고 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럼 유기농은? 유기농은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농작물입니다. 유기농이 더 안전한 농작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매주부 연세가 좀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 프로틴은 뭐가 좋냐며 단백질은 뭘 먹어야 하냐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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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g짜리 1 0포를 넣고 23,990원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죠 예전에 먹던 프로틴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304g짜리 두개가 35,480원 608g인 셈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쿠팡에서 주문해서 먹습니다. 캡처하시죠. 여러분들도 쿠팡을 캡처하시죠. 구닥 구닥 구닥 구닥 이번엔 그리 싸지 않은데 걸려드는 상품 또 있습니다 우리가 숟갈젓가락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건 아닌데 이런 상품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커스코에서는몇 음. 개월에 한 번씩 이 제품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때는 나이프와 포크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수저와 저분이 깔별로 들어옵니다 메이드 인이태리고요이 제품 이름도 또 이상합니다 E.M. 이 나폴레옹 나폴레옹 엄마가 만들어 파는 제품인가봐요 이애미 나폴레옹 남의 주부가 또 걸려들었냐고요? 남의 주부는 이미 오래전에 걸려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걸려들게 해야 되겠습니다 캡처하세요 저는 사실 요 상품이 사고 싶은데 이건 안판다 네요 언젠가 제가 커스커를 통째로 인수할 때 저걸 내 방에 옮겨 놓을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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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곤으로 감고나면 머리가 찰랑찰랑 해진다나모레나마칩니다나 나와라. 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